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소연입니다 지난 2017년 메이저 거래소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던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올 6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BO24나 CFE 공식 채널을 통해 3월 내 새로운 XBT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를 내놓을 생각이지만 당장은 새로운 XBT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선물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카고 옵션 거래소나 시카고 선물 거래소 등 제도권 대형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선 호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제도권 거래소가 상품으로 인정한 자체가 공신력을 얻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은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네, 그건 바로 시세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CBOE, CME 등 주요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시세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이 CBOE, CME에 상장된 2017년 12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년 새,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샌프란시스코 지사 소속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 소속 경제학자들은 작년 5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바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공공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도 칼럼에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한 것은 CBOE와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물 상품 등장으로 하락 베팅이 가능해지며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됐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선물거래소가 비트코인 시세에 악영향만을 끼칠까에 대한 질문에 해당 거래소의 선물거래 방식이 실물인수도냐, 현금결제냐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현금결제방식을 사용하는 c b o 이나 CME의 경우 만기시 결제를 달러화로 진행되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 인터콘티넨탈 익스테인지가 만드는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벡트, 그리고 나스닥이 투자한 에리스엑스의 경우 만기시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진행하는 실물 인수도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결제를 위해선 반드시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죠. 이처럼 벡트나 에리스엑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한 호재로 인식하는 반면 CBOE나 CME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2018년 한해 동안 CBOE와 CME의 선물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며 실물 인수도 방식이 아닌 선물 거래는 그저 기관 투자자들의 가격 맞추기 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BOE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폐지,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